안녕하세요 써니텐 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베트남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자주 겪게 되는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 여러 편으로 나누어 제작을 할 예정인데 첫번째 편은 공항 도착 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남의 여행을 오실 때는 비자 혹은 15일 이내에 출국일정이 확정된 이 티켓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출국일정이 확정된 이 티켓을 출력하지 않고 도착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입국이 되지 않으며 이미그레이션 직원은 여권의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뒷돈을 요구합니다. 간혹 핸드폰으로 캡처된이 티켓을 보여줄 경우 출력놀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며 뒷돈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베트남 여행 출발 전, 이티켓을 출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한 장만 출력하시지 말고, 여분으로 여러 장을 출력해 가시는게 좋습니다. 이미그레이션에서는 자기들이 출력된 이티켓을 받아놓고, 책상 아래로 숨긴 뒤, 자기는 받지 않았다, 없으면 벌금 내야 된다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가방에서 여러 장을 꺼낸 뒤, I have very many e티켓? 이라고 해주면, 똥씹은 표정으로 여권의 입국 도장을 쿵 하고 찍어줄겁니다. 이미그레이션을 통과 후 공항 밖으로 나가기 전 이곳에는 많은 환전소와 유심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약 환전을 한다고 하면 꼭 돈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의 돈은 타국의 돈에 비해 단위가 크기 때문에 꼭한장한장잘 확인하여 환전을 하시거나 공항에서는 1 0 0불만 환전 후 나머지 여행에 필요한 돈은 벤탄시장 근처 금은방에 가셔서 환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돈 단위가 고액인 경우 그들은 환율이 1불당 23,500동이라고 했다가 손님이 안볼때 환율을 낮춰 22,500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버리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23,500이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0.9를 곱해버린 뒤 10%에 해당하는 돈을 본인들의 주머니로 넣어버립니다. 이때 왜 0.9를 곱하여 10%를 제하냐고 말하면 그들은 커미션이라고 대답을 하고 그렇다면 환전을 하지 않을 테니 그냥 달러를 돌려달라고 할 경우 오 k NO c o m 이라 말하며 제대로 된 액수를 바꿔줍니다. 만약 여기서 1 0 0불을 환전했을 경우 영수증 종이에 100달러 곱하기 23,500은 235만동이라고 출력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정확히 세보시면서 정확한 액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간혹 50만동짜리야, 20만동짜리, 10만동짜리들을 순서에 맞춰 정렬하지 않고 뒤죽박죽 섞어서 돈을 주었다면 90% 이상은 본인이 몇장 삥땅을 쳤다는 증거이니 그런 경우일수록 더욱 자세히 돈을 세보시고 액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10만동짜리 중간에 만동을 10 넣거나 20만동짜리 사이에 2만동을 넣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돈의 액수가 맞지 않아 따지면 그들은 그냥 Sorry, it was my mistake 라고 말하며 차액을 주며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주먹으로 그 직원의 면상을 한대 날리고 똑같이 Sorry, it was my mistake 베트남 여행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달러를 준비해 오셔서 현지에서 동화로 바꿔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현지 은행이나 호텔 등에서도 환전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달러를 동화로 환전시 환율이 가장 좋은 곳은 벤탄시장 금은방과 뉴월드 쉐라톤 등에 있는 카지노입니다. 물론 여행지인 호텔이나 마사지샵, 쇼핑몰 등에서 달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곳에서의 환율은 기준 매매율에 비해 많이 떨어지니 절약을 하시고자 하시면 미리 환전을 해두시고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은방 환전시 소액권은고액권보다 환율을 낮게 쳐주기 때문에 꼭 전액 모두 100불짜리로 바고 오셔서 환전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에 도착 후 호텔로 이동을 할 경우 공항 앞에는 많은 택시들이 호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추천 방법은 그랩을 불러 호텔로 이동을 하시거나 비나산 택시와 마일린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랩을 불러서 이동시 탑승전 꼭 어플에 뜬 차량 넘버와 실제 온 차량의 번호가 같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플에서 북이라는 버튼을 눌러 예약시 뜬 가격은 결정된 가격이니까 기사가 중간에 빙글빙글 돌다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든 차가 많이 막혀서 천천히 가게 되든 무조건 그 가격만 주시면 됩니다. 간혹 비가 오거나 출퇴근 시간 등에 따라 그래비 가격은 상승하게 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비 택시가 아닌 다른 택시 이용 시택시 옆에 단가표가 붙어있는지를 확인 후 탑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터기의 요금은 택시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미터기에 찍힌 숫자의 100 혹은 1000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택시에 탑승시 좌석 옆 혹은 미터기에 얼마를 곱해야 하는지 적혀있으니 이것으로 계산해서 요금을 지불하시면 되며 중요한 것은 소수점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나가기 전 공항 톨게이트를 하나 통과하는데 이곳의 요금은 만동입니다. 이때 기사가 톨비를 내야하니 돈을 달라고 하면 절대 지갑을 주시지 마시고 만동자리가 있으면 만동을 미리 꺼내 놓으셨다가 주시거나 아니면 내릴 때 택시 요금에 만동을 더해서 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지갑을 기사에게 건넬 경우 기사는 만동 짜리를 꺼내는 척 하면서 밑장 빼기를 시도하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를 이용한다면 본인의 목적지를 입력 후 길찾기 버튼을 누르면 경로가 나오게 되니 그 경로와 맞게 잘 가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호텔에 도착을 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터기 요금을 잘 확인하시고 요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